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대리 서명으로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설계사 과실이 있다면 보험업법제 102조에 따라 보험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7-30263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의 1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위에서 본 같은 법의 목적 및제 102조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채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피고 소속의 보험 모집인인 무체국 직원 소혜이가 원고에게 소혜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인 소의 일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로 하여금 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 자필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그 바람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한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외의가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원고에게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의 일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합니다. 네 번째. 피고는 2003년 10월 10일자 및 같은 해 11월 14일자로 원고에게 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관한 이런 회신을 통하여 피보험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고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점을 알수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03년 11월경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는 2004년 11월 30일에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25일자 준비 서면에서 비로소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뿐 달리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다투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한 효것이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안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제척기간과 도가로 피고의 해지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요건 훼결로 무효가 되는 바람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이 사건 보험금 지급 기일에 이행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에 다음날로부터 지연소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